이제 예, 저기는 로마 가면은 네네. 콜로세움 많이 들어보셨죠? 네네 아, 네. 어, 콜로세움 뭐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. 음그저 네. 비슷하네요 저기, 어. 네. 해약에 바래보고는 분장실이 있는 줄 분장실이 아, 분장실이었는데 아, 지금 메꿔 놓은 거예요? 그렇죠. 저 뒤에서 네. 이제 분장을 했었구나 네. 여기서 무슨 공연도 많이 했나 봐요 어휴, 공연 많이 하죠 지금. 그 안익태 선생도 여기 옛날에 왔었다는 얘기가 있었요시 안익태 선생도 여기 공연했었고 네. 살아계신 신영균 씨 네네네네 네, 네, 네 영화 이 전성기 때는 여기서 그분도 몇 번이나 출연했었고 아 기타 고 서영춘 이런 그런 네, 김희락도 방문하셨습니 아 그러면 네. 어르신도 여기 와서 영화보고 그러셨어요? 그렇죠 우리 언니들 그때는 극장인데 하나뿐이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소가 매진돼가지고 막 구멍치기 하려고 막. 아 진짜요? 네진짜 그래서, <웃음> 그래서 저기 화장실 자리를 저의 나무로 이제 커버했잖아요 저기 아 저기가 원래 화장실 가는 그 문이에요? 원래 그 들어오려고 해서 네, 잡혀가지고 네. 네도 맞아보세요. 이게 죠 그렇죠. 네, 여기가 이, 옛날에는 1인용 좌석이 있었어요. 아. 너 머리가 여러에 앉을 수게 11월달에 <웃음> 오면 은 환상적이에요. 너무 아름다울 것 아, 같아요. 아름답죠. 네. 지금도 너무 느낌이 되게 아. 특이하고 좋은데요. 그러니까 저기 지금 하얀데는 분장실이었고 에이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무 그려져 있는데는 화장실 가는 길이었고. 아 재밌네. 아 이렇게 해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해설 나만 해설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안된 것보다는 덤지. 아그하게 네. 이 네. 음, 층은 지금 안전상의 이유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쪽 무대 쪽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저이 층의 모습도. 어, 저 2층에서 이쪽을 보면 또 어떤 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작은 키에 팔을 양쪽으로 벌려면 겨우 딱그 정도일 것 같아요. 미남이셨어. 만5 살에 돌아가셨는데 유일하게 가족들하고 살면서 너무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. 근데 지금 이 집을 내어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딸 다섯이나 있었대요. 근데 어, 이 집을 이렇게 방을 내어 주셨다고 하네요. 이쪽 조금 에는조좀더 파가가 사실한 곳이고 나머지 아직도 가져가고 있어. 너무 바람 불어. 사실 여기는 항상 이상한데 이상하게... 이상하게 그래요. 이게 항상 아쉬워하면서.